볶음밥을 해보겠습니다. 앞전에도 볶음밥을 했었지만 이번에 할 볶음밥은 황금 볶음밥이라고 계란 오, 이거는 무슨 뭐? 어? 아, 먼저 노란자와 흰자를 분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노란자와 흰자를 분리했습니다. 노란자를 밥을 비벼줍니다. 그래서 황금 볶음밥을 만드는 여기서 이밥 역시 냉장실에서 한 시간 정도 냉장해 놨습니다. 노른자를 밥알에 다 골고루 뭉쳐주었습니다 식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. 그리고 명생의 볶음밥에 들어갈 오이 넣습니다. 식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. 볶아볼까요? 이렇게. 자, 황금 치마가 간장을 쓰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오일을 넣어줍니다. 간을 맞추겠습니다. 소금 한 티스푼 정도. 그리고 치킨부터. 이라고하한데정말로한 치스푼 정도. 조미료는 이게 다닌다 대. 이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대. 이습니다자이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황금 볶음밥은 완성되었습니다. 사실 흰자를 안 넣으면 더 황금 같은데 지금 흰자가 있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그냥 넣었습니다.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잖아요. 비빔면 실망 <웃음> 안 시킵니다. 역시 맛있습니다. 간단하고 맛있고 여기다 생각나는 게 지금 뭘까요? 김치입니다 김치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먹어봐! 굉장히 맛있는 거야